여러분 안녕하세요. 10분 상식 세계 백과입니다 모리셔스로 알려진 국가의 정식 명칭은 리포블릭 오브 모리셔스, 모리셔스 공화국입니다.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섬나라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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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부터 설탕은 모리셔스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후 1810년 영국이 그랜드포트 전투에서 프랑스를 이기고 모리셔스를 점령하였고, 1814년 파리 조약에서 정식으로 영국의 직할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지배 기간 동안에는 인도에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현재의 인종 구성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 모리셔스는 정치와 행정제도를 개편하여 1968년 영국 연방 내의 입헌 군주국으로 독립하였으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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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모리셔스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활용한 관광 산업입니다. 모리셔스는 유럽의 부유층, 고령 은퇴자들이 겨울 휴가를 보내는 것으로 이미 유명한 관광 명소이며 동해안 연안에는 고급 리조트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혼 여행지로 입소문을 타면서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관광객들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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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제사와테 격투기 대회 동메달, 2016년에는 세계킥복싱 선수권대회 은메달, 2018년에는 WMF 세계 무에타이 챔피언 대회에 출전하여 48kg 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등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는 교양지식 채널 10분상식 세계백과였습니다.